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지금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말을 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내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순간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연애를 하기 전엔 우리가 상당히 똑똑했었는데 연애를 하면서부터 멍청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녀가 서로 좋을 때는요, 어떤 말이든지 간에 좋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죠. 나도 그렇지만 내 상대도요, 기분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상태도요, 우리는 약간 환각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나 상대방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이해력이 좋은 상태는 또 아니거든요. 현명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기분 좋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싸울 때도요 흐리멍텅한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요. 여자가 남자에게 화를 낼 때나 남자가 여자에게 변명을 할때 혹은 남자가 여자한테 화를 낼때 여자가 남자에게 변명을 할때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죠. 왜냐면 각자 자기 말 하기 바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말하면서도 내 상대방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생각을 못해보고 말하는 바보가 되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회사에서 학교에서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사회에서는 요 나름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각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끌렸던 건데 희한하게 두 사람이 연인관계가 돼서 대화를 하면요. 내 상대방이 이렇게 멍청했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상대방도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이두 사람처럼 세상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여자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든 화를 낸다는 것은 요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네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걸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걸 미안해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도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거기다 대고 꼭 변명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자 입장에선 내 남자가 말귀를 못 알아 듣는 것처럼 보여요 답답하죠 열받아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이런 남자가 답답하시죠. 그런데 남자가 변명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보같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여자가 이해해 줄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답한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 남자인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자에게 나는 다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못해하리니? 하는 마음으로 또 공격을 하거든요. 둘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거나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는 상태죠.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두 사람은 제법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연인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요. 참 똑똑해서요. 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빠르게 눈치를 채고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답이 뭔지 알아서 비유까지 잘 맞추거든요. 그런데 유독 연인 사이에서만 내 상대방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생각조차 안 해보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만 가지고 그대로 반응을 해요. 속 뜻이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못하죠. 왜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듣고 싶은 말은 요 내가 직접적으로 요구해서 들었을 때는 별다른 감흥이 없다는 걸 나도 알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서운한 말투로 말했을 때 남자로부터 그랬구나 내가 좀 둔한가 봐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표현을 잘 못했어 그래서 또 예쁜 얼굴 내가 찡그리게 만들었네 미안해 앞으로 좀더 신경 쓸게 이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여자에게 성날때는 요 여자로부터 많이 서운했지 나한테 많이 노력해줬는데 내가 눈치 못 쳐서 미안해 그래도 늘나 참고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 말을 듣고 싶어서 화내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로 우린 제법 똑똑하다고요 근데 알면서도 우린 싸워요 연애 초반에 그렇게 해줄 거라고 우린 다짐도 했고요 기대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우린 싸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상대가 정말 바보 같죠? 아니면 나쁜 놈이든가요? 그러니까 분명 내 상대는 완전 바보거나 아니면 나쁜 놈일 거예요 근데 내 상대도 요 내가 참 나쁜 사람이거나 바보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내가 상대에게 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내 생각에만 치중해서 대화에 임하다 보니까 서로 엇갈리고 엉키게 되는 거거든요 연애 초반때나 연애 중반이나 똑같이 혹은 더 많은 노력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보다는 자꾸 긴장은 늦춰지고 있거든요. 매일 같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긴장이 늦춰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좀 인정을 하자고요. 우리는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신경을 덜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인정을 하자고요. 그렇게 좀 인정을 하고 내 상대방이 나에게 애정이 식었어. 내 상대방이 나를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안 해보면 어떨까요? 왜냐면 그게 진짜 내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내 상대도 그럴 거라고 내가 추측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혹 어, 그게 사실이라 치더라도요 결국 나도 요 실제로 내 상대방을 편안하게 대하고 있고요 내 상대방을 가끔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찔리니까 내 상대방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이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둘다 바보 같은 거거든요 연인들만 잘못 느끼는 게 있는데요 두 사람이 좋아 죽겠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감정 표현을 할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엄청 닭살 돋고 소름 돋거든요 두 사람만 지금 로맨틱한 거예요 또두 사람이 서로 미워 죽겠다고 싸우고 난리 칠때요그두 사람만 심각해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요참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상대방과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요 별것도 아닌 걸로도 사실 좋아 죽어요 근데 그 모습이 되게 현명하고 똑똑한 순간의 판단으로 한건 아니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몽환적이고 격한 감정들이 내 판단력을 흐리고 내 이해력도 흐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정말 멍청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원래 똑똑하셨잖아요 이제 연애에도 그 똑똑함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다시 똑똑한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세요 내 상대방이 요 처음에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서 왔거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